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할 때 보셨던 것처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시네마틱하게 오프닝되는 시네마틱하게 닫히면서 클로징되는 이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기능은 키프레임 활용하는 것 중에서 비교적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비 에디터 플러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한 을 상태에서 편집한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키프레임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단색 배경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도구창을 보이시죠? 그럼 배경을 들어가줍니다. 배경을 들어가서 검은색 단색 배경을 이렇게 불러와서 끌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만큼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릴 때 여유롭게 이렇게 좀더 늘려주시면 더 좋아요. 그런 다음 이렇게 좀 내려줍니다. 원하는 만큼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만큼 나타내시면 되고요 저는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영상이 이런 검은색 바가 계속 제가 말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길게 쭉 늘리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만큼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만드시고 처음에 나타나게 했다가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끝에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컷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럼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불러 와야 되는데 이제 밑에 발을 만들었으니까 위에도 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디오 트랙을 추가를 한 다음에 검은색 단색 배경을 불러온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이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Ctrl V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하면 이한 비디오 트랙 안에 검은색 배경 화면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을 불러야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검은색 실선이 떠야 는데 뜨지 않을 때는 도구창을 들어가서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실선이 나타나면서 내가 자꾸 조절을 할수 있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위에 부분에도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은 끝난 겁니다. 또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오버레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가렸다가 이렇게 나타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가려야 되겠죠 먼저 윗부분 먼저 해볼게요 가려줍니다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고급 애니메이션 추가하면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이 생성된 걸볼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은 시작하는 지점이고 두 번째 지점은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지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내가 중간부터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키프레임을 맞춰서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늘려줍니다 여유롭게 이렇게 늘려주는 이유는 내가 이두 번째 키프레임을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시작 지점 맞췄고 두 번째 지점 가서 이렇게 사라지도록 올려줍니다 이렇게 사라지도록 할때 이렇게 끝까지 사라지게 했을 때는 이 화면이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만큼만 다 올리지 않고 여기 저 검은색 실선 보이시죠? 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 검은색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조절을 해주셔도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4개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 재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제는 밑에 부분을 가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리고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게 만든 다음에 그만큼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맞히는 부분을 가서 다시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들었죠? 그럼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가 맞춰졌죠?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키프레임 을 위치를 조절하셔도 되지만 이 타임라인 키프레임 위치를 조절해도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느리게 나타나고 빠르게 나타나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타임라인에 커서도 당연히 위치에 딱 맞게끔 맞춰야 일정해지겠죠 살짝 땡겨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만큼 속도와 위치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 끝이에요. 이 오프닝 끝났는데 이제 클로징을 해볼 건데 클로징은 이 반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아래 있는 이두 반은 계속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놔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나타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컷 편집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컷 편집, 여기서도 컷 편집하고 뒷부분 가서 내가 원하는 부분 사라지게 하고 싶은 부분 컷 편집, 컷 편집. 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키프레임 추가하는 를 겁니다. 자, 이거 삭제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키프레임 추가. 이렇게 키프레임 추가가 됐죠? 이 위치에서 시작 지점을 맞춰줍니다. 처음 오프닝 때는 닫혀있다가 열렸으니까 이제는 열려있다가 닫혀야 되겠죠? 그럼 시작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밑부분 그대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요. 이 정도 위치를 가서 다시 키프레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닫혀야 되겠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알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타임라인의 검은색 배경을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키프레임 추가하면 똑같이 키프레임이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닫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 지점을 이 상태로 그대로 둔 다음에요 이만큼 위치에 또 가서 키프레임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닫히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영상 을 진행을 하다 이렇게 닫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빨리 닫혔으면 이렇게 천천히 닫히게끔 속도를 조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천천히 닫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오프닝 클로징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K프레임을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오프닝, 클로징 만드는 영상을 배워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이 기능을 응용하시면 꼭 위아래로 열리는 게 아니더라도 좌우로 열리는 기능을 응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상에 적용하시면 영상을 만드실 때더 퀄리티 있게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